방탄소년단이 버러라는 노래로 지난주에 빌보드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를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8주 1위를 점쳐보곤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네. 그건 죠그못 이루고. 아 안타까워요. 음. 제가 얘기하니까 됐, 떴, 됐었잖아요. 던 8주가 안됐네그 대신 또 다른 기록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네. 아, 대단한 기록이죠. 핫 댄스가 음. 과연 음. 1위에 오를 것이냐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뭐 음반 그 판매량 스트리밍 음, 뭐그 음, 음, 횟수를 음. 더해서 1위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 호석곡 정나죠. 네, 퍼미션 투 댄스가 빌보드 원 헌드레드 차트에서 음. 버어를 제끼고 이기, 이기고 7위로 내려갔더라고요, 버튼. 어, 네, 그렇게 하고 7위로 내려가고 네. 그다음에 바로 그댄스가 1위로 올라가. 서로 이렇게 딱 바통 터치를 한 거죠. 그렇죠. 자기, 그, 자기고, 자기 노래로. 그렇죠. 어, 1위를 네. 갈아치운 거죠. 하샷 데뷔를 했어요. 또 퍼투 댄스가. 그렇죠. 네. 하자바, 하샷 데뷔 음. 기억나시죠? 네. 바로 네. 1위 하는 거. 그러니까요. 음. 자, 빌보드에 따르면요, 이 핫100 핫샷 데뷔를 하고, 7주 이상 1위를 지키다가, 음? 자신의 다른 곡으로 바통 터치를 한 거는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대요. 그럴까요? 네. 그쉬인가 뭐. 뭐 퍼프데디, 네. 드레이크, 방탄소년단, 음.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그룹으로 봤을 때는 네. 빌보드 역사가 한 62년, 뭐, 63년 됐는데, 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룹, 중요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룹이 중요하지. 네. 다다 다 처음이지. 그룹으로. 그렇죠. 음. 그리고 이핫 100에 대해서도 1위를 했지만 이번 그 7월 24일자에 따르면은 아티스트 100에 대해서도 1위를 했어요. 오. 네. 그것도 빌보드 중에. 그렇죠. 아. 여러가지가 있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아티스트 100에는 뭐냐면 음원과 음반 판매량 그리고 아. 스트리밍, 라디오 음. 방송 점수,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음. 집계를 해가지고 이 아티스트 영향력, 인지도 아, 이렇게 보고 정하는데 네. 여기서 1위를 했습니다. 또그 퍼미션 댄스로. 네. 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원 헌드레드에 오른 게 방탄소년단 자체 기록이 17번째 이름을 올린 거래요. 아, 진짜. 어, 네. 그 반드시 1위는 아니었어도 이름을 올린 1위에, 게 1위. 그러면 곡이 그렇게 많 그렇죠. 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곡,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네. 예, 꽤 많았는데 그래서 17번째 오르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예전 앨범 음. 그 역주행이라고 하죠. 음. 예전에 냈던 앨범으로 빌보드 그 앨범 메인 차트인 음. 빌보드 200에서도 역주행의 성공을 어. 또 지금 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록의 기록을 지금 스스로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빌보드의 기록 음. 이거를 조금 음. 알려드리려고요. 네. 네. 1년 이상, 1년이 몇 주죠? 52주. 52주 52주인데 순간 계산을 하고 네. 그랬어요. 이 빌보드 <웃음> 핫 100에 음. 52주 이상 이름을 올린 가수들이 있어요. 연속으로 연속 20, 52주를 예. 네. 뭐그 1일에도 1이, 그러니까 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아, 순위 상관없이 52주 이상 핫 100에 이름이 계속, 계속 올라가, 올라가 있는, 있는 사람. 예. 네. 근데 우리나라 노래 그 순위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보드에서 1년 이상. 응? 1년 이상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신기하죠. 어. 그래서 그걸 제가 좀몇개 1년 뽑아왔어요. 1년이면 굉장히 오래 기... 긴 시간인데. 그렇죠. 네. 자 공동 21위부터 시작합니다. 응? 52주 동안 1년 응? 동안 이 빌보드 핫 100에 대해 머문 가수예요. 응? 2017년도에 비비렉사라는 가수의 응. 맨투비. 이게 비. 최고 순위가 2위예요. 음. 이 비비 렉사는 요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는데 음. 샤이니의 루시퍼라는 노래아요그 어, 어, 어. 네, 노래를 작곡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에미님과 리아나의 The Monster라는 노래를 썼고요. 어? 브루클린 주신이에요. 어. 네. 이 노래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맨 많으실 투 거예요. Man to be 뭐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웃음> 하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아 진짜 왜 감으로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예. 이렇게 불러요? 어. 그 2015년에 <웃음> 네. 201 Pilotz라는 그룹의 스트레스 아웃. 음. 이 노래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오, 어, 나이 노래 아는데 갑자기 노래가 또 갑자기 생각난다네. 아, 이따 생각나고 네, 불러 주세요. 네. 아, 가사를 써볼 걸. 그랬으면 따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예. <웃음> 네, 이게 힙합이랑 일렉트로닉 사운드 해 가지고 나오는 음, 노래예요. 음. 요거 굉장히 음. 그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했던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52주. 또 52주. 음. 그다음에 2016년에 시아의 Chip Drill이라는 음. 노래가 음. 어, 나왔고 현 음. 폴이랑 같이 불렀어요. 음. 음. 4주 연속 1위를 했어요. 음. 그리고 52주 차트에 머물렀고, 음. 그래요. 네. 했던. hit the 히 h e 스 a 로 c e floor, floor. <웃음> 뭐 이런 노랜인데 아, 몰라요 찾아보세요 아, 미안합니다 어. 그다음에 2 0 1 6 년에 그냥 아무로 <웃음> 넘어가요 우리 이해를 음. 돕기 위해서 음. Chase 스의돈 o 니다돈 d 니다이 l e 는 Me Down. Don't Let Me Down. 이 노래는 자 자자 있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e 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카멜라 카메요라는 가수랑 세뇨리타라는 네. 노래를 같이 부른 가수예요. 오. 둘이 사귀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스티치스라는 노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세비지가든이 1997년에 트롤리 음. 음. 음, 메들리디블리 어?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뭔다고요? 네. 따라라 <웃음> <웃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미국 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것라기도 <웃음> <몰라요>? <웃음> 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그그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네, 네, 음 아, 다음에 진짜 엄청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The girl said, a h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그 l l e l u j a 아, h a l l e l u j a 4주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요 u j a h Hallelujah! h a l 가 e l u j a h h a l l e l u j a 음. 57주 차트에 머물렀고요. 네. 6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 14위에 또 에드시런이에요. 음. 2014년. <웃음> Thinking Out Loud. 진짜. 어. 이 앞에 그 16위, 14위 이런 건 뭐죠? 내 <웃음> 손이요. <웃음> <웃음> 아니, 52주부터 21위로 올라왔잖아요. 52주, 54주. 어. 차트 아 오십이 주 이상 올라가 있는 노래를 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노래를 올라가고, 아,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구나. <웃음> <오> <웃음> 아니, 10, 잠깐 네. 여러분들 헷갈리시나봐 <웃음> 제가 잠깐 어, 정리한 14회가 거예요. 13위가 그래서 5 8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던 에두시런의 튕킹가 올라오. 몰라 그 노래는 뭐야. 다라란. 그래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미리 좀 알려줘봐. 내가 좀 찾아갖고 듣고 오게. 아니 이 음을 가 자신 있게 들려줄 내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가 노래는 얘보다 잘 아는 것같거 <웃음> 이렇게 아 일부러 음을 조금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표 대신 편곡을 좀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12위는요. 네. 웃지 마세요. 12위는요. 2013년 존레전드가 어. 부른 All of Me. 아유. 이게 네. 59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고 네. 최고기록은 3주 연속 1위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2011년 고티에라는 가수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네. 가수예요. 네. 이 가수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이 노래로 음. 8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음. 그래요? 59주 차트에 머물렀고요, 역시. 59주. 네, 그다음에 7위로 가볼게요. 7위는 음. 1997년 주얼이라는 그룹의 플 Game' 이 노래가 음. 65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1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네. 65주. 그다음에 5위는 2011년에 LMFAO. 파티락엔텀 <웃음> 미싸가지고 추위를 하려고. 육 주, 와육 주.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었잖아요. 아, 그그이 댄스. 파티 뭐 이거 그 한국 브랜드 자동차, 소울 기아 소울그 음. 음. 광고 미 노래 나왔어요?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노래. 진짜. 응. 그리고?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웃음> 4위는 음. 1997년 리앤라임즈의 How Do I Live 이라는 노래요 음. How do I live without you? <웃음> 이런 노래인데 예. 어. 69주. 음, 음, 음 일부러 이렇게 살짝 떨어뜨린 리 거죠? 왜요? 지금 완벽하게 피치가 딱딱 받는데 <웃음> 무슨 말씀이세요? 살6 예, 9조 어. 동안 첫회 머물렀고요. 어. 예. 그다음에 3위는 2008년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뭐였지? 음. 어, 나 이거 완전 아는 노래인데 기억이 또안 나요. 어. I'm Yours 이 노래 들으시면 어, 안옆에다 완전 아는 아. 노래인데 네. 이렇게 써놨네요. <웃음> 무려 76주동안 차트에 머물렀습니다. 꼭불러봐야지 어. 완전 아는 노래를. 아이름 잠깐만. 생각이 안나네요. 네. 오 네. 어, 76주나 네. 돼요? 76주동안. 와... 네. 그 얼마야 거의? 1년 반 정도 되지 그쵸? 않아요? 그렇죠. 1년 반이죠. 1년 반 이상. 이렇게 차트에 머물렀죠. 그네요이 노래가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2위가 2011년 음. Aweleation. 어, 이게 Aweleation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 아. 제주도 에월 아니야? 그래서 <웃음> Sail이라는 네, 네. 노래가 79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고요. 어, 그 기록을 보면 17주 1위를 해요. 그렇구나. 네. 엄청난 노래네. 그런가 네. 되게 되게 엄청 유명한 노래겠다. 이 노래도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그게요 네. 집에 가서 들어볼게요. 네네. 음. 그리고 1위가 2012년, Imagine Dragons의 Radioactive라는 노래예요. 저는 사실 이 노래 말고 Believer라는 노래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 Believer 그 독전에도 나왔던, 음, 영화 독전에도 음, 삽입이 됐던 음, 그 노래가 음. 워낙에 라디오에서 많이 해서 요노, Imagine Dragons라는 이름만 봤을 때그 노래인가?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 Radioactive라는 노래로 87주 동안, 음. 87주 동안 빌보드 핫원 헌드레드 차트에 모음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정1 0단 100. 100. 1 0 2년 가까이0 그 2년 가까이죠, 가까이0 100. 100. 이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요그 100. 100. 100.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네. 되면 좋겠어요. 네. 차트에 계속 수수롭게. 순위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머물다면은 아마 요, 이런 기록도 그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꾸준한 사랑을 받고 네. 그런 명곡들이 좀 탄생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네. 익숙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 맞아요. 음. 지금 노래도 워낙 뭐.. Dynamite, yeah. 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어. 빌보드 차트 원, 어, 핫 100에 가장 많이 차트에 머물렀던 노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Nope. Okay.